농부라는 직업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계절을 타는 과연 연주자랑 같다고 봐요.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도전인 거예요, 코스 메뉴는. 막상 하고 보니까 이게 되게 참 재밌긴 했어요. 그래서.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원형을 살려달라고 하시길래 원형 어떻게 살리지? 양배추도 통째로 써봐야 되고 대파도 길게 해서 사실 이태리 음식에서 대파를 쓰기가 되게 쉽지 않은 재료거든요 매추럴스러운 게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해요. 사실은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자 갈게요. 무슨 잔치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죠. 밥그 하나만 더 주세요. 오늘 되게 눈이 편안했대요. 그러니까 농부님이 이제 해주신 그런 야채들이나 이런 것들이, 물론 먹고서도 속이 편한데, 이게 눈도 너무 필요하지 않은 음식이었다는 말이 저는 조금 그게 되게 감동적이긴 했어요.